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대부분 이게 새해가 될때 이렇게 하는 그 설교 제목인데 오늘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고 현재 우리 교계의 실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면은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옛사람도 살아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라고 러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 오해를 할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버리고 다시 말해서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뭐 도깨비 방맹인처럼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구하는 그 어떤 것을 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하나님 주세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서 그 응답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실천을 한다면은 이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어, 이야기를 했는데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더 은혜스럽대요. 줌으로 보는 것도 은혜스럽고 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COVID-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가짜 믿음 있는 사람을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꼭 잘,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최소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리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우리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우리 나라에만 120만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줄었는지는 몰라요. 지금 많은 해외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의 막내 동생이 어, 벤쿠버에서 어,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중에 어, 여기서 뭐하냐 어, 그러셔서 어, 당황, 당황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기서 양뺏기 하고 있을 거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양뺏기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명령 안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 동생과 제주씨가 항상 아침이 되면 여기에 던킨 어, 도나스 같은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빵을 먹고 하는데 그때 제 동생이 제수씨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랬더니 제수씨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 자기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로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서 신학교를 설립해서 6년 동안 잘 있다가 작년,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 안식년이 되는데 안식년에가 가야 되겠다 해서 캐나다로 돌아올까 했는데 너무 바쁘고 일 벌려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올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사망을 해서 장례식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왔더니 와서 장례식 딱 치르고 났더니 코비드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일은 태산 같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되고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런 것이 확실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그비디오를 거기서 보내왔는데 거기에 있는 그어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해서 어 그래도 지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는 25명 올해는 30명을 그러니까 재작년에 25명 그다음에 작년에는 30명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30명을 배출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각 고지에 있는 각 부족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뽑아온 그러한 신학생들이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 가서 할수그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왜 그런 사역을 계속할 수 없어야지 돼요? 왜 코비드 나인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 나가지 못해야 되는 것이냐 코비드 나인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악골골짝 빈들에도 보금 들고 간다고 찬송은 멋지게 부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면 주춤해지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은 기도원 용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원 300 용사에 대한 얘기, 이야기가 사사기 7장에 나오는데 미디안에 있는 그, 어,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13만 5천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a 어, 그 군대 모집을 해보니까 3 a 2 Yishan Yishan Yishan Yishan y i 2 h a n y i 만명 a n y i 9 h 9 0 y i s h a 0 Yishan Yishan 적군을 물리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커야지 일을 할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커서 일을 다 잘할 수 있고 교회가 작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큰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원 용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300명으로 13만 5천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물론 거기에서 여러가지 뭐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원 용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빌리포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아멘.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앞만 보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빌리포스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그 말씀이시죠. 누가 보음 5장 36절에 보면 은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치가 됐더니 저는 정치에 전혀 흥미가 없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는 그런 나라라면은 그런 정치가 되어진다면은 그걸로 할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가지 법도 고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그 법이 어떤 거냐는지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성경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곳에서 점점 멀어져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님의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했을 때 아, 6.25때인데 6.25때인데 인민군에게 잡혔어요. 목사의 아내라 그래가지고 찾혔어요 그래가지고 어, 끌려갔는데 그 소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오른쪽 믿기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왼쪽.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은 당장에 총살을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어머니는 저 제가 그 뱃속에 이렇게 있는데. 어, 우리 어머님은 믿는데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주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갈라놨었는데 믿지 않는다는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끌고서 그 건물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 사람은 놔주는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사살을 했대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 어머니는 그중에 또 임신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도 잘 얻어 주시고 그리고 왔는데, 헤어질 때에 그 인민군 대장이, 대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모님, 저는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는 너무 미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종사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여 어머님한테 사모님 이제 내일은 A라는 동네 모레는 B라는 동네 또 글피는 C라는 동네에 갈 테니까 거기를 피하세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믿는 사람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자기는 상부의 명령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님도 살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박주환 장로님 그 가족도 살았었어요. 우리는 내가 나가는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조금 전에 공독한 것 같이 낡은 것, 옛 것을 갖다가 새 것에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다 새롭게, 우리가 이제는 지나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조국의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부풀려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일 적게 해서 500이라고 합시다. 500이라고 하면 은 4년 후면은 남북이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를 한다면 은 4년 후면은 남북이 모두 다 예수만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한 명을 못하는 거예요. 한 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옛것다 붙들고 옛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나타내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 것이에요. 어제 저희 교회 앞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노방 전도하는 것을 어제 했었어요. 어제 여태까지 그거 시작한 구루다가 제일 많이 모여서 일곱 명이 했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다음에 전도지나 나눠주면서 그다음에 먹을 것 조금 있는 것들 그걸 갖다 나눠주고 또 우리 김치수 목사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책자를 갖다 주셔서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나눠 주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그 악인이 만일 그 모든 거기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그다음에 의인이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 가지고 악인의 길에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니면 기쁘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까지 있었던 좋은 거 나쁜 거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